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스킨십부터 하고 보는 i s t a 가 있습니다. 최신 연애 트렌드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확실히 서로의 관계를 정립합니다. 그러므로 교제 시작 전 스킨십 먼저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편입니다. 이럴 땐딱 잡아세우고 어떤 사이인지 확실히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. 이때 어영부영 넘어가면 나중 가서 유사연애였다던지 난 그저 친구로서 대한 것이라는 개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ISTJ와 연애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게끔 미리 안전장치를 걸어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ISTJ 월 멤버십에 그 입하시 마본 브이로 g a s m r d n total negative benefit yul nu leelsu its u b n a d e r uchuk s a n dan k r d l u l klik hage eed haju seyo.